원의 중심이 여기 5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요. 5에서 수선에 발을 을때 여기서 5랑 그러니까 x 좌표가 같은 xy 좌표으로 봤을 때 이게 렇 똑같이 5의 위치랑 s 출발한다고 보면 이쪽으로 1.5t가고 아이가 2분의 3t 2분의 3t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2분의 세타 그러면 여기 길이는 2분의 3t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1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분의 3t분의 1이니까 3t분의 2 근데 세타를 이걸 그냥 아이고야 5q 2분의 3t가 2가 되니까 이때 t는 3분의 4